자 오늘은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라 살아있는 가정교회 마지막 때의 지하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어 교회의 진정한 또 의미 그리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 잠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가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그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그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를 건물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믿음이 정말 좋은 성도라면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할때 거기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건축 헌금을 감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교회의 크기를 넓히는 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 건물이 커지고 더 멋있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봐온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그 교회의 의미는 이런 건물에 있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임하는 사람들의 어각 사람의 몸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콘크리트 건물 빌딩이 아니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참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각 지체들을 의미한다는 라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 지금 이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제도권 지,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 시스템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에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우리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들이 사실 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와는 <웃음>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 우리가 뭐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그리고 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에 충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예배를 내가 이제 잘 드리고 있으면 그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지금 현실에 한번 교회를 봐보세요. 자 오늘날의 이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면 성실하게 이제 자,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 에 출석을 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제 은혜로운 찬양에 이렇게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 마음 속 깊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밖 세상에서는 어떻게요? 해 여전히 개독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지금 모습들은 교회 내부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뭐 목회자들의 그 총회장 선거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헌금을 남용해서 사용하고요. 또 정치권의 그런 정당 싸움을 하듯이 어떤 이렇게 멱살을 잡고 목사님들이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에 장식되고 있죠. 또 그리고 숱하게 쏟아지는 그런 어, 목회자들의 성추문 그런 뉴스들은요. 사실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이 접해가지고 아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14년에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 40%의 많은 인원이 언행 일치가 안 되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코 적지 않은 수죠. 35%가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14%는 11조나 헌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내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2013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10대 청소년들의 신앙 상담을 한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럼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와 뭐 내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정말 요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막 열린 그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죠. 조금 더뭐 편안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시설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점점 우리나라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의 교회 성전은 굉장히 커졌는데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를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무척 많아요. 예수님을 닮은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기독교의 어떤 혐오스러운 모습 앞에서 목회자 자녀, 아주 그냥 신망 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더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거를 거절하고요. 자라서 교회에 등을 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다. 왜요? 가정에서 이 실체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너무나 다른 이 모습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요즘 세상에 다 그래. 요즘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줘야 돼. 이렇게 타협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깨부숴 버리자. 이것을 한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교회를 가정 예배를 넘어서. 가정에서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이 살아있는 가정교회의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하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이렇게 매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가정교회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고 참여하도록 장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은 형식 없는 계급 없는 모임 모임의 지체들은 그들의 관계성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 가족적 교제 속에서 삶과 신앙의 일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역동적인 생명력 자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정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참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람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거 뭐 그냥 예시로 이렇게 한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포왔는데 자,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이렇게 앞에 강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영화, 관해서 영화 보는 것처럼 앞에 강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뭐 별로 이렇게 정말 상관없는 내 이웃도 아니고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막 한자리에 모여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막 수시로 바뀌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강의를 경청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전부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에서 여러분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너무나 다, 당연하게 나와요. 오늘 나 예배 봐야 돼.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이런 바실리카형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교회당의 모습이 이제 지금 현 우리 그 기독교의 그 교회의 모습과 이렇게 계속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같았던 그런 친금감,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에서 그냥 청중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어, 이제 이 시대의 이제 최고의 뭐 기독교 이야기꾼 또는 뭐 이제 기독교 작가라고 작가로서 이제 기독교의 이야기꾼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순회하는 교회의 개척자인 진 에드워드라는 그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것. 모든 개시, 교신, 개신교 중 적어도 95%에게는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하는 최고의 유일한 활동이 교회 가는 것이래요.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활동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명백한 정의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넘버원 이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넘버원 이미지라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고 종착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러신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 안 가면 왠지 찝찝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큰 죄를 진것 같고, 일단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에 한번 갔다 오면 뭔가 이제 숙제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었냐라는 거죠. 한번 잠깐 눈을 여러분 감아보시고, 오늘 아침에 일,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제도권 큰 대형교회 갔을 때의 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에 막 바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의미감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막 허겁지겁 막 체면 때문에 아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늦게 되면 막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조용조용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마치 정말 영화관에서 숨죽이고 조용히 영화를 보듯이 그런 관객이 돼서 한 시간 동안 이제 목사님의 어떤 주입식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돼요 어떤 의사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다 해서 기도를 막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막 이렇게 막 순서 순서대로 막 나아가다가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이 주차장에서 차를 뺄까? 빨리 가자. 심지어 축도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차 빼야지 빨리 집에 갈수 있다. 해가지고 막 축도 끝나기도 전에 찬양 부를 때막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의 여러분, 그 제도권의 대형 교회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주일 아침의 광경들이에요 자, 이진 에드워드가 말한 그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 이런 시스템에서 오고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특별한 매력이 없는 매주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그어 조직학 공부하면서 예,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일체 하나님에서 살분의 본질은 분명히 똑같고 능력과 권위, 그리고 지위, 성품, 품성이 모두 동일한 분이에요. 그걸 이제 상호 동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상호 통일성을 이렇게 지니면서 또 계획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 능력을 부하하시는 분 이렇게 각자의 그 파트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기능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삼위일제 하나님의 협동성이고 그리고 통일성인데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약 1세기 그 초대교회에서는 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 어,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교 교회에서요, 그 이방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어요. 그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한 지역으로 가는 그런 성교지를, 한 지역을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다니는 순회 사역을 하는 그런 순회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냥 목사나 또는 선교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여러분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와 그 유럽에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바울이 그 모임을 주관하고 이렇게 좌지우지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만 이렇게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들으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의 막 가정집에서 막 이렇게 혼자 서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그 소아시아 쪽의 교회들이 살아 있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흩어졌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자가 없는 교회를 상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도 그들을 리더할 리더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그 모임이 유지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속에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그 모임을 주축하고 이루어 나갔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차도 그랬고요. 2차도 그랬고 3차도 4차도 결국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 지역만 조금 길게 머물었어요. 처음에는 에베소에서도 짧게 있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길게 머무르 자, 뭐 길게 머물랬다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머무르는 기간 동안 어떤 곳에서는 정말 뭐 일주일 만에 그렇게 그 지역을 떠나야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계속해서 교회가 그 심장을 멈추지 않고 막 심장이 계속해서 그 에클레아시아라는 그 심장이 계속 뛰게 만든 그 원동력은요. 서로 참여했고 그들이 그 모임을 할때 서로 책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해갈때 굉장히 중요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비계급성이에요. 여러분, 기원 후에 540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제 카톨릭의 이제 교황으로 오르게 돼요. 근데 이 그레고리 교황이 교회 모임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00년 동안 이 그레교리 교황을 우리가 미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그레교리 교황이 정한 그 미사의 그 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미사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명하복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되게 했는데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종파를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의식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뱅이 이 이제 성상하고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미사의식을 갖다가 제약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의식에 많이 그 성직주의도 파괴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어, 많은 기독교의 그 예배 순서에 이 이교도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어디에서도요, 평신도나 성직자에 대한 구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불법적인 구별을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이교도의 그 시스템을 교회에 들여와서 생긴 결과였고요. 신약성경에서 성직자, 뭐 평신자 구별 없이 모두 성도라고 부른 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리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가 섬기고 협력하는 그러니까 삼일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어떤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지자, 사도, 집사, 장로, 감동 뭐 예언하는 사람, 서로 돕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고치는 자, 다스리는 자, 교사, 목사 다 있지만 여기에 어떤 특별히 높음과 낮음 이게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이죠. 서로가 도와서 하나님의 의, 선을 이루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 뭐전전 신자 제사장 주의, 뭐, 제사장 제도,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보면은 사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죠. 확실하게 그 일반 교인하고 목사님하고는 엄청난 그 격차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가 이제 근데 너무 이제 그 초신자의 그 마음에 담임 목사님과 정말 악수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한번 목사님께 받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면 접수를 미리 하고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손 하나 한번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어, 손을 감히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오늘 어, 제가 야, 정말 목사님이 대통령만큼이나 높으신 분이구나.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성직자 계급하고 평신자 계급이 실제로 있는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고요. 좀 깨어있다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소위 이제 평신자 사역 이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평신자 사역이라고 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들 중에 소수에게 어떤 교회 내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기존의 그 제도권 교회에서는 사실은 찾기가 힘든 겁니다 왜, 왜요?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목사, 이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는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목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때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게 칭송이 되고요. 의지하고 떠받들게 돼요. 자,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목사를 이렇게 딱 제안을 한다면 은 아주 정말 커다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안 계시면 당장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좋은 목사님이라는 그 기준을 찾기도 사실 어렵죠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우수운 광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목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데 열정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꽤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요. 그렇지만 이런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 목사님들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싹군 목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내가 이거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 목회를 통해서 어떤 그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목사가 직업군이 된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이 그 성경에 그러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혹시 몇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딱한 번. 딱한번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때이 목사라고 이렇게 개혁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목사들 목자로 번역한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지금 어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든 이제 목자든 교사 이게 어떤 여러분 같은 사역자의 그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니고요 어떤 성직 계급이 아니고요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들의 이제 역할이 교회를 대표하거나 어떤 교회의 사역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기 바로 밑에 지금 밑줄 그죠 함께 읽어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서로 간에 그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봉사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봉사활동이요. 개혁성경에서 봉사의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약간 이제 지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어 버전들은 Work of Ministry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Work of Service.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성가대하거나 뭐든 식사당번, 청소당번, 그 주의 뭐 안내위원, 헌금위원 뭐, 주차위원, 주일학교 교사, 이런 봉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교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Ministry work 하면은 그 사역을 의미해요. 교회의 일 하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보면서 어떤 사역을 할 권리와 특권, 책임이 모든 지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정말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의 어떤 뭐 예배에서는 목사나 전도사한테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할때 전문 음악인 그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전문 음악인 리더십 대신에 각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우리가 어, 어떤 찬송가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어지는 나의 고백이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음을 붙이면 찬송이 될수 있고 우리의 성경 구절 만약 시편이 있으면 시편에다가 음절을 붙여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게 또 찬송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어떤 찬양이 막 부르고 싶은 마음과 그 찬양을 주시면 함께 나누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모임의 모습인데요. 자, 이 갈릴리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미래의 교회 개척자들이죠. 이 열두 제자가 이렇게 모일 때,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뭐 길가에서,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많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결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형식도 없고 계급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소박하고요 또 비천하고 그리고 피곤했던 어떤 어떤 거실의 응접전 응뭐 거실의 어떤 거실 그러니까 가정집이 그들의 성전이었고요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계속해서 그 여행을 다니니까 엄청 피곤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한벌 제대로 갖지 않 갖추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성직자였고 뭐 그들의 복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죠. 그때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왕의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교제에 안에서 상호간의 그 사랑 그리고 상호간의 희생, 복종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계급도 없고 지배하는 것도 없고 권위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아이들과 모였는데 가정예배에서 이제 아버지가 확 주관하면서 막 막 예배를 어떤 순서대로 하게 하고 하죠.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죠. 근데 그 가정 예배만큼이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가 어떤 계급의 우수성을 갖거나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각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참여성을 유발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성, 가족성. 자, 세 번째인데요. 자, 그, 한마디로 신학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명력이 있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적인 관계성에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안전벨트, 안전장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이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이 돼요. 어떤 근데 이 형제들은 남자 형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자매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려 130번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서에 이가족이란 의미가 들어간 형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130번이나 적혀지고 있고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체를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식구로 생각을 했어요. 서로 지체,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봐졌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줬어요. 왜 책임을 져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헐벗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하나요? 그게 아니죠. 내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런데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른 척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벗었던, 내가 입었던 그 옷까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의 아픔을 모른 척 하나요? 야 그거 니일이지 내일 아니야 하나요? 그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죠. 이런 가족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은 어때요? 기업이죠. 기업. 봐보세요. 목사가 CEO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그리고 뭐 전도사들이 이제 고위 매니저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전도와 구제는요,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교인들은요, 고객이죠, 고객. 한마디, 그러니까 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서 이 교회를 부유하게 해줄 그런 고객이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번 인파에 묻혀서 앞에 이제 강단을 보고 배열된 교회 의자에 앉아서 앞 사람의 뒤통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그러면 이렇게 막 인사하잖아요. 이 형식적인 인사와 악수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서는 진정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뭐 한국에서요 그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어떤 대유행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그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공통, 다 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제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해요. 지금 요한 1서 1장 3절에 있는 너와 우리, 너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에 이제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 때의 사귐은 성도 사이의 친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 파티 i c i p a t i o n 뭐 커뮤니션 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우리말로 진짜 이렇게 교제, 사귐, 친교, 참여, 동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어, 성도 사이의 교제할 때코이노니아는 단순하게 그냥 가끔 만나서 차한잔 마시고 뭐 식사 한두번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지가 않아요. 어떤 교제를 의미하나 온전히 가족처럼 하나되는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나마 목사님, 그 이나마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순회 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나마 목사님의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무척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바로 콩짜로 콩교회하고 매주교회라는 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콩짜루 교회는 뭐냐, 이제, 오늘날 주일 예배에 이제 함께 앉아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제 딱딱한 그런 콩처럼 다른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콩짜루 교회는 여러분, 그 콩짜루의 어떤 크기나 재질과 상관없이 그 콩짜루가 딱 쓰러지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거나 뭐 철야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그런 모임이 이렇게 끝나서 콩자루가 딱 쓰러지면 콩들이 제각기 쭈르르르 굴러가죠. 막 사방팔방으로 굴러가요. 교인들도 이제 각자 자기 삶으로 되돌아가서 이 딱딱한 콩처럼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매주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제 메주를 만드는 그 순서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벌레 먹은 콩을 다 갈라내죠. 좋은 콩과 섞은 콩들을 다 갈라내요. 그래서 그 콩을 다 깨끗이 또 씻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 불린 콩을 가마솥에 넣고 막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콩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절구에 이렇게 넣고 곱게 이렇게 쪄요. 막 으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벽돌 이렇게 만들듯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서 이제 말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딱 뭉쳐놓은 콩은요. 이렇게 이런 덩어리 이렇게 던져도요. 콩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콩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지,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모양만 약간 이렇게 변형될 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각 지체가 가마솥과 절구 안에서 이렇게 익혀지고 또그 지체들과 함께 으깨져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으깨지는 것이 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희생이고 그 희생이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표출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던지 정말 매주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여행하면서 뭐 거친 풍랑도 만났고요. 또 때로는 어때요? 막 꾸중도 하셨어요. 그렇죠?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또 잔치에 참여도 했죠. 모든 생활을 함께 했어요. 이교제에 어떤 형식도 절차도 없었어요. 가족처럼 함께 생활한 그 생활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최초의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일만 나눴을 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슬픔도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 그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당당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요.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3년 정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 1년 정도는 남들 볼까 몰래 숨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야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니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그 제가 생각해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삶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말하지 못했어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 내 안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너 요즘 참 많이 변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가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그때 이 제가 제 교회에 다닌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아 그래? 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산상수호는 그냥 말씀이고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해? 그냥, 아, 그제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지,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죠. 어? 누가 감히야 예수님의 말씀을 어? 생명력이 없는 그냥 태평한 천하로 만들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했던 게 바로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게 변화되지 않는 삶이 정말 너무나 당연시 되고 진정한 회계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말씀과 삶의 불일치성에 관대해지면요 그 생명력이 죽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꿈꾸는 천국 어떤 생명력이 죽어갔는데 꿈꾸는 천국이 뭐예요? 그냥 모래 위에 기아집을 쌓는 거죠 사상 누각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된 에클레시아는요 무엇보다도 삶과 신앙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오히려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처음 성경을 읽을 때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막 세상의 지위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 성경대로 살고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 의 시대마다 수많은 박해로 이어졌어요. 자발적인 지원자로 이렇게 모여졌던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요. 기독교의 뚜렷한 증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열망했었던 몬타누스파. 굉장히 많이 피박받았고요 그리고 개종을 이렇게 종용할 때 우리는 교황의, 교황이나 의교황 어떤 사제의 권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왈두파 알비파, 알비파. 완전 장작더미에서 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체를 도우면서 정말 산상소원의 말씀대로 이 왈도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요.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는 이제 어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본질만 따라갔던 그 재침예파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냐 계속해서 이 침례파라든지 재침례파라든지 이런 믿음의 그런 순교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다시 배가 돼서 또 다른 나무로 이렇게 증가되고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 있는 건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그 교회가 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막 그냥 세상 속으로 교회가 묻혀져 갈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박해받을 때 오히려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복음의 대가를 치르고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진정한 그런 참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교회가 핍박받을 때 지금 중국 교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진짜 중국의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중국의 교회 중국 교회 부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핍박을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이 핍박 속에서 생겨나고 결국은 순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참된 교회는 순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이 순교의 정신이 뭘로 이어지냐 제가 생명력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게 가정교회건 지하교회건 또는 지금 우리가 다니는 어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건 생명체로서의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을 보여주냐 공동체의 성장과 배가 또 바퀴와 순교에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로봇이요 굉장히 다르죠 재질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봇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어떤 유능하다고 해요 오히려 사람이 그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건 생명을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로봇은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력에서 분명한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이 생명력이 어떻게 생겨나냐 단순히 역사를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이 생명력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적이죠 그리고 역동적이에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생명력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여기 적혀있는 네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과 배가라고 할때 여러분이 꼭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퀄리티 오버 퀀티티 무슨 뜻이냐? 양보다 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이 볼프강 짐조온이라는 분이 가정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통계적으로 전도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신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100명당 1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100명이라는 새로운 회심자들 중에서 9, 9, 99명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1%만 전도를 한 거죠 전도축제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전도축제를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하는데 단 1%만 회심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자가 이게 왜냐, 우리가 어떤 질보다는 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수가 중요할까요? 응? 어? 그럼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성도수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가 되는 걸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 그런데요, 이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은 교회로 하여금 어떤 본질을 떠나서 과도하게 숫자라는 그 목표에 비본질에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열매 없이 자기 만족만 만들게 돼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총을 쏘고 조준은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니 조준을 하고 총을 쏴야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 일어나서 어떤 막 뭐 치유의 은사도 발언되고 뭐 방언의 은사도 터질 수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걸 경험하고 놀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는 터지지만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니면서 전도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군대에 군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3, 신병 이제 교육대 일정 기간 동안 주일 교회, 주일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주일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아주 달콤한 그 초코파이를 줘요. 주일날 이제 이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이 유혹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신병 훈련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침례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침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영도 이제 복음을 이제 제가 가서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이 논산 훈련소에 가지면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사실 부족하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10분 15분. 중이에요.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다 전하고 그한 사람, 제가 맡은 사람 한 10명 정도? 그 10명을 10분, 15분 안에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하긴 하는데 구속양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군부대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되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씁쓸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아니 이게 정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을까? 이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귀한데 정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영접받은 걸까? 정말 어떻게 그, 심, 그 부대로 배치돼서 잘 양육할 사람이 필요한데 양육이 되어질까? 이런 마음이 제게 들면서 어떻게 보면 또 죄책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딱 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하니, 뭐였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 즉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그냥 제가 자기 위안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병교육을 마치고 전국의 부대로 흩어질 그이 젊은 영혼들에게 실제 아볼로가 없어요. 오직 그냥 믿음을 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가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분명히 생명력을 증명하는 게 배가인데 이게 배가라는 게 수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수적인 것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게 질적인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동영상 좀 아니, 동영상 아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세상에 그 어. 자연과 인간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코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어느 정도 그 성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배가하기를, 배가하기 시작했어요. 뭐, 크다고 반드시 더 바람직하거나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섯 가정으로 된 가정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수가 이제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배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죽은 걸까요? 맞아요. 결코 죽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에 있는가 하면 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 다섯 가정의 구성원이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서 총 2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배가는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그 머릿수에 해당이 되죠. 그 증가에, 머릿수 증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내에 정말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혼이 몇 명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각뭐 나라별로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함께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 각자 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혼이 이 안에 몇 명인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가족과 지체가 정말 다 천국에 갈수 있는 영혼인지 먼저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뭐 어른과 아이들이 천국에 갈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이제 목표가 된다는 건데요. 수년 동안 지나도, 이제 수 년이 지나도 공동체가 보이는 그 머리 숫자의 배가가 없다고 해도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모두 다 천국에 갈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배가를 이룬 그런 공동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게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수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모일 때 만약에 가정에서 교회를 할때 만약에 나중에 맨날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려 그럼이 교회가 아, 이거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제가 만약에 그럼 혼자라면 제 자신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저 아이 이렇게 네 명의 공동체라면 그네 명이 모두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저희 가정에서 볼 때는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수가 엄청 많아요.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라고 해보세요. 아니 3천 명이라고 해보세요.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우리가 막 수에 굉장히 집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몸으로 나타낼 때그 삶에서 나타낼 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어떤 증가의 효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다음번에는 이제 이가정교회와 지하교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어디서 어떻게 모일까? 뭐뭐 뭐 누가 교회를 그러면 목사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갈까? 또 우리가 걷는 헌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정말 실질적인 파트를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저의 멘토 같은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는 최선을 위해 주님이 이루시길 믿고 구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이건 세상에 염려하는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리더들은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